이 뭐야 꿀벌이야 뭐야 와 이게 뭐야? 예, 예, 예. 좀... 예, 예. 이게지 뭐야? 매직캐슬이야. 이거곰 너무 귀여운데? 곰? 곰. 헉, 야 이거 촉감 뒤집어지는데? 엄청 말랑스야 얘도 있어. 아 어, 귀여. 어곰 귀엽다. 얘 귀엽다 야. 근데 이렇게 못생긴 못쓰, 애들이 귀여워 응. 17,000원 밖에 안해 응. 나만 귀여워? 여기 응. 오빠. 봐보즈다보즈 이렇게 인형도 있어요 씨바 씨바 씨바 어, 이런 것도 있고 오 어, 이거 생각보다 싸다 이거 38,000원이야 크기에 비해서 어, 이거 저금통이네 예쁜데? 와 여긴 또시엔샵이 있어 다 모였다 야뭐이렇게다 모였네 빔모 럭키박스 파네? 나 이거 하나 살래 3만원이면 해자잖아 이게 들어있단다? 나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? 한번 찍어볼까? 근데 난 디즈니 유튜버인데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카메라 가봐 딱너닮고 이거 18,000원이야 아, 18,000원이 비싸 이런 건 평생 써 8,000원이면 8,000원? 야 다이소에서도 8 0 0 0원으 안팔아 와 여기 좋다 AK 우와 귀여워 컵봐 너무 귀여워 좀 얇다 근데? <웃음> 너무 얇은데? 두께 S가? 근데 너무 귀엽죠 여러분? 오 왠요 어 안에 뭐어었어나왜 <웃음> 이렇게 컵을 좋아하지? 결혼할 때가 됐나? 짠! 이렇게가 있어요. 여기가 아예 캐덜트 치우는구나? 오, 야. 짠! 스모 마켓 후가 여기에 또 생겼다고 해가지고 왔어요. 아주, 어? 야, 여기에 온 힘을 진짜 다 쏟으셨네. 젤리 디테일이 느껴지지 않니? 발전된 모습이? <웃음> 예전에.. 어, 얘 d o n 데 k 이 o w 이 d 어 n t 를 여기서 해 d o 를 여기서 해야 될까? o <웃음> 력 생겼다 2 0 2 d 년 저거? 후후 저거 저거? o 어. 저거 k n o 거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있었 t know. I d 반비 t know. I don't k 있었 w I d o n 네 k n o 원래 약간 이 컨셉인가? 찌브리 컨셉? 우와 나 이거 사고 싶어 너무 예쁜 거 많아 또이2이0 뭐, 0원 이거 완전 풀세트잖아 다이어리포와 <웃음> <웃음> 이거 되게 넓다 여기 이게 다야 저 끝까지 저 끝까지 이게 뭐야? <웃음> 이게 뭐야? 딱 보면 롤, 몰라? 롤메모지 롤 스티키 롤메모지잖아 잘랐센 롤메모지. 우와. 응, 스뭘 응. 데코해? 이걸로? 어디지? 있 아, 이렇게. 약간 이게 투명이야. 응. 금박 금박으로 한 것처럼. 이야, 여기 그거 있다. 뱃지어내뱃지내 가방에 지금 달려 있는 뱃지 그럼 선물 케이스? 아 이거 상자 와 예쁘다 귀엽구리하네 음어마다 <웃음> 아주 와 예쁘다 이런 약간 이런 컨셉 좋아 빈티지 내가 좋아하는 컨셉 <웃음> 이거 좀 의미 있다 직접 이렇게 그리는 거야 뭘 의미 있어 되게 뻔한 건데 뻔하지 내 손으로 색칠한 거잖아 이런 게 이거 다 그래 그동안 있던 거.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야 지금 <웃음> 푸 전시랑 약간 짬뽕스된 느낌이다 그치? <웃음> 이거 어떡해 이거 사진 이거 여기 원래 풍선 위에 달려야 되는데 하필 또 내가 왔을 때 이렇게 돼 있네? <웃음> 어쩜 좋니? 가라 내가? 홍대 미키하우스 베스트 뭐가? 뭐가? 어. 이게? 이거 뭔데?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? 나 아,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려워 푸컵 아, 짜란 3만원 이상 구매 시저 준대 오 5만원 이상 사면 역 세트 어? SNS 우와. 인증하면 역사 오네네 어? 어, 네, 맞아요 아 정말요? 와 감사합니다 자주 봐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와 아나 스티커를 안 갖고 왔네 스티커를 드려야 되는데 <웃음> 네, 네. 알지? 내 약간 부끄럼 타는 거 진짜 <웃음> 나수원에서 보다니? 서울도 아니고 야방방곳곳에다 있어 우리 노아스토리님들 <웃음> 네. 노아스토리 <님들>. <웃음> <웃음> 노스토리 팬덤 팬이 팬덤, 팬덤명인 거예요? 팬덤, 팬덤명? 방주 닉네임에라도 물어 댓글 달아달라 그래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가 <웃음> 와 이렇게 커피먹는 자리도 이렇게 넓게 있어요 여러분 소품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어쩌저쩌 하는데? 그뭐라 하던데? 살거야 뭘 살거냐면 노란색이었으면 더 이뻤을텐데 노란색 어! 있다 있다 노란색 이거 이거 하나 사고 무 하나 사볼까? 뭔지 모르겠지만 응. 한번 사볼까. 응. 아, 내이 그림 하나 사고 싶은데. 응. 응. 응. 이 그림 얼마야? 칠천 원? 칠천 원이야? 나만 사자. 응. 짠, 네.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<웃음> 지금까지 네 노아 스토리 노아였고요. 여러분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투 닭고 콘텐츠로 보겠습니다. 너무 늦어졌죠 여러분? 월간 굿즈인데 이게 뭐야 맨날 늦어지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<웃음>